소장 방희선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8월 7일인데요. 어,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일본이 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시킨다는 것을 오늘 관보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어, 물론 뭐 이런저런 다른 여파들도 있지만 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은 어, 뭐 연기금이 한 5천억 정도 투입됐던 코스피는 그나마 뭐 2.몇 프로에서 끝이 났지만 돌봐주는 정말 아무도 없는 코스닥은 거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만큼 많은 하락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도 많이 또 추가로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처럼 어 자금들이 정시 안에서 굉장히 환율하고 맞물려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어, 이러다 보니 어, 개인들이 굉장히 투매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돈은 부동산으로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어느 유튜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기를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 라고 하면 이제 날이 가물어지고 이럴 때 누군가가 밑에서 이렇게 욕조에 물 받아놓은 걸 이렇게 마개를 열어서 물을 빼듯이 물이 빠져나가면 어디부터 물이 마르느냐 그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마른다 라는 굉장히 멋진 비유를 해두셨더라고요 저도 거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수지에 가해 물이 마르듯이 뭐 시총이 뭐 50조가 종발했니, 정발했니, 뭐어쩌냐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상장해 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이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에도 제약이 걸려 국내에서는 경기가또 매끄럽지가 못해 뭐 이런저런 사정들로 기업의 이익이 줄면 정시에서 빠져나온 돈이 과연 부동산으로는 올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잠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전문가분들의 어떤 이렇게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올려둔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 제목이 매매 계약, 파기해야 하나. 매수자 전전건건 이런 기사로 실려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주 전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단지를 16억원에 매입한 직장인 윤모씨 4억원을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6억원과 모아둔 돈을 합해서 생애 첫내집 마련을 결심했던 그는 계약 파기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국내 정시가 폭락하자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어, 사실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의 어떤 이런 상황들은 부동산에 선행하는 선행 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근데 다만 이집 어, 주식이 대외의 어떤 경제 여건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좋은데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데 국내 주식만 단순하게 그냥 빠졌다. 이러면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회에서 두들기 패는 미중 일이 그냥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훅을 날려서 얻어 맞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림이 올 때는 과연 그 돈들이 부동산에 올수 있을까 부동산에 올수 있는 그 돈줄 자체가 마르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그래서 큰 거시경제의 그림으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주식 상황이 부동산의 선행지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음, 윤 씨는 정 씨가 이틀 연속 폭락하는 것을 보니 집값도 등달아 급락할 것 같다며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니 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릴 각오를 하고라도 계약을 물러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합니다. 잠잠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반등하자 매수세로 돌아섰던 수요자들이 거시경제지표가 급락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매수의향을 접거나 아파트 계약 파기를 고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쭉 4분 정도가 나와서 기사들을 올려두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감 그 부동산 수석위원님, 그리고 송인호님, KDI 경제전략연구부장님, 이상우 유진투자정권 애널리스트님, 황영진 직방데이터의 팀장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놨어요. 어, 계약파기 얼어붙은 강남 부동산, 6일1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 시경제 침체가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아파트 계약파기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대외 경기, 경기 불안이 일자리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어,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 위주의 투자자가 많은 강남에서조차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 쭉 한번... 내려가보면요. 그동안 매수 대기자분들이 뭐 집값이 떨어졌는지 문의전화가 와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로 강북에 집을 살려고 하시던 분들은 어 그동안 살려고 늘 기다리다가 지금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음또 어떤 또요 목동의 D공인 관계자분은 목동 1S7단지에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8단지 전용 105제곱미터도 이번주 15억 5천에 계약을 하면서 신고가를 섰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블랙먼데이그 이전에 계약금을 넣었거나 아마 그런 계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부동산시장 장기적 하락불가피해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많이 빠졌던 걸 예를 들면서 그것이 경제의 그큰 그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큰 그림에서는 주식이 선행지수 역할을 저도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리 나와 있네요. 어그 다음에 이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그시불안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식과 비교해 마땅한 대체 투자처로 여겨지지 않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분은. 그 다음에 또 쭈르르륵 내려가면 최근 이제 주식의 그 바이오가 신라젠 덕분에 굉장히 10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신라젠이 좀 심하긴 심하죠 그리고 공매도들도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 대책에 보면 어 공매도를 뭐 이렇게 금지시킬 그런 대안을 언제든지 실행할 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얘기 하신 게 그랬었어요 어 뭔가 조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부동산은 정시가 불안하면 그동안 유동자금이 몰리는 안전투자처로 보고 있었지만 여기도 나와있네요 대내외 펀더멘탈 그게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럼 정부 규제도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박은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면 현금 부자들의 주 투자처인 강남 재건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주식이뭐잘 돌아가야 그것도 수익 낸그 현금을 가지고 현금 부자들이 어딘가 대출과 상관없이 그냥 팍팍팍 사가지고 묻어둘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서 뭐 50조 시총이 정발했다 하면 그다뭐 누구 돈들이 날라갔겠습니까? 여유 돈 넣는 그런 분들의 돈줄이 말랐다 소린 거죠. 그러니까 반면 또 이상우 유진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식 시장 불안은 기업 실적 악화가 아니라. 정세 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한 몸처럼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분은 보고 계시네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 달러,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쏠릴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환테크가 정말 통할 만큼, 어,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가치가 그만큼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것도. 어, 이렇게, 대외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 요게, 이상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님은, 이게, 기업 실적이 아직 악화가 안 돼서, 한몸이 아니다라고 해놨는데, 기업 실적은 뭐, 이제부터 영향을 받겠죠. 실적이라는 게, 이제 제재를 받는데, 지금 바로 실적,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지금부터 이제 쭉, 뭐, 석 달이고, 육개월이고, 지나보면 그 결과는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번또 해낸다면 해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빨리 뭐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의 배정철, 양길성, 민경진 세 분의 기자님이 연합해서 올린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요? 아, 이거 보면 참 부동산은 황금성은 주식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전하긴 하죠. 뭐, 하루아침에 10분의 1토막 나고 이런 일은 헌치는 않잖아요. 며칠 새에 10분의 1토막 나기가 쉽습니까? <웃음> 신라젠 주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향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의 뭐 일본과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텀바구니에 끼인 대한민국의 이 경제 체력화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한 번쯤은 지켜볼 그런 시점이라서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